TV 조선 미스터 트로트의 참가자들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이번 미스터 트로트 새로운 전설의 시작은 싱그러운 과즙미가 팡팡 터져 나오는 샤방남들과 거칠고 강렬한 야수남들의 상반된 매력 이 공개되었는데요. 어떠한 참가자들일까요 화제의 참가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송호 신동 출신 대학생입니다. 노지훈 트로트 가수죠. 많이 알려져 있어 이미 팬층이 두텁습니다. 왕준. 북한문화공간 운영자라고 하네요. 덧니가 매력적입니다. 하동근. 트로트 가수입니다. 효심 가득 남해의 아들이라고 하네요. 이도진. 트로트 가수입니다. 목소리에 한이 서린 효자 가수입니다. 나휘. 보컬 트레이너. 트로트계를 휘어잡으러 온 남자입니다. 신민철. 16년차 가수입니다. 손비나. 트로트 가수. 정상을 꿈꾸는 트로트 어몽길입니다. 정대황 젊음과 패기로 트로트에 도전하는 복싱코치입니다. 홍승민 트로트판을 접수하러 온 성악하는 고등학생입니다. 길병민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성악가입니다. 팬텀싱어3에도 출연했었죠. 박서진 장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트로트 가수입니다. 용호 36kg를 감량한 노력의 아이콘입니다. 식당 주방 보조일을 했다고 하네요 김민건 트로트로 반장이 된 중학생입니다 주하성 20년차 가수고요 신체 나이가 20세라고 합니다 이상연 취업준비생이고요 마트에서 세제판매왕이라고 합니다 원혁 뮤지컬 배우입니다 임성욱 트로트에 빠진 개그맨입니다 김경진 cj 온스타일 쇼호스트입니다 이번엔 트로트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강대웅 트로트 가수입니다 트로트계의 미소천사죠. 윤대웅, 세계적인 비트박스 챔피언이라고 하네요. 한태희, 아이돌센터 출신입니다. 너목보세븐에도 출연했었죠. 휘찬, 디저트카페 사장님이라고 하네요. 김성근, KBS 전 아나운서입니다. 노래가 좋아 프로그램 진행을 맡았었죠. 최우진, 볼수록, 들을수록, 매력 넘치는 트로트 가수입니다. 윤준엽 슈퍼모델 출신으로, mbc 야생돌에 출연해서 이미 인기를 얻은 바 있죠 선율 아이돌 그룹 업텐션 멤버입니다 강한 봅슬레이 전 국가대표입니다 진해성 경상도 남자 트로트 가수입니다 이진규 퍼포먼스 공연자 라고 하네요 성훈 이제는 무대 위 주인공이 되고 싶은 방송 스태프 출신입니다 정예준 치명적인 눈웃음을 소유한 중학생 참가자입니다 성유빈 싱어송라이터라고 하네요. 안성훈 트로트 가수죠. 정통 트로트 최강자입니다. 서지유 안동 꼬마 로커 초등학생입니다. 이윤호트로트의 진심인 꽃미남 배우입니다. 박성훈 실력으로 송가인을 꺾은 정통 트로트 신동입니다. 김용석 가수 겸 뮤지컬 배우입니다. 한희재 트로트 가수입니다. 임찬 트로트 가수입니다. 떠오르는 트로트계의 새별이라고 하네요. 한정수. 20년차 배우로 이미 유명 연예인입니다. 최전설. 트로트 가수입니다. 강진철. 트로트에 빠진 육군 병장입니다. 임채평. 후원대에서 보컬을 전공했고요. 김희재를 보고 트로트 가수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승국이. 임창정이 키운 트로트 가수입니다. 김현민. 트로트의 인생을 건 15년차 무명 가수라고 하네요. 오주주. 황금비율의 모델 출신 트로트 가수입니다. 남동현. 트로트의 도전장을 내민 12년차 배우입니다. 추혁진. 열정으로 무장한 연습벌레 트로트 가수입니다. 이사야. 깊은 감성을 지닌 호떡가게 사장님이라고 하네요. 장현욱. 한번 들으면 잊지 못할 진국 보이스입니다. 태욱. 3년차 신인 트로트 아티스트입니다. 박지현. 트로트 가수를 꿈꾸는 대학생 수산업자라네요. 정재욱. 노래하는 고깃집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박진종, 국내 최초, 트로트 부르는 폴댄서입니다. 손원수, 지금까지 앨범을 여러 장낸 트로트의 진심인 개그맨 가수입니다. 최대성, 트로트계 권상우라고 자칭하는 무면 가수입니다. 박건우, 피자집 창업준비생이라고 하네요. 안원중, 벨리댄스 남자 세계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박상우, 롯데홈쇼핑 쇼호스트입니다. 김다운, 다재다능한 싱어송라이터라네요. 박상복, 경북 상주의 장민호라고 하고요. 호프집 사장님입니다. 서건우. 애늘근이 판소리 신동입니다. 이찬성. 트로트 가수입니다. 최도진. 자영업을 하고요. 오빠같은 외모에 섹시 대디라네요. 황민호. 황민호 군의 동생이죠. 개나리 악당에도 출연했었습니다. 김홍종. 특전사 출신 소방구조 대원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귀를 지키러 출동했다고 하네요. 이하준. 호떡집 사장님입니다. 김민진, 트로트 작곡가입니다. 안성준, 트로트 가수입니다. 트로트계의 싸이가 나타났네요. 오장한 보컬 트레이너고요. 딸부자 아빠랍니다. 강재수, 건축학과 대학원생이라고 하네요. 나상도, 트로트 가수입니다. 김영호, 야구장 장래 아나운서라고 합니다. 황기동, 트로트 가수입니다. 슬리피, 래퍼이자 트로트 가수 성원희입니다. 정기호, 초등학생 음악신동입니다. 더레이 r&b 가수입니다. 송도현 꺾기요정 신동입니다. 하태하 아이돌 출신 트로트 가수입니다. 연광 대학생입니다. 강태풍 당국대 재학생이라고 합니다. 강성호 보컬 트레이너고요. 장민호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네요. 김시원 글로벌 국악 아티스트입니다. 오찬성 트로트 가수입니다. 정영찬 댄서입니다. 트로트와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접목했다고 하네요. 박세우, 호소력 짙은 보이스의 트로트 가수입니다. 고강민, 헬스 트레이너라고 하네요. 일민, 고막을 녹이는 감성 보컬의 트로트 가수입니다. 최재우, 위사라고 하네요. 마커스강, 텍사스에서 온 요리사라고 합니다. 최병윤, 직업군인 출신의 트로트 가수입니다. 김용필, MBN 매일경제TV 앵커입니다. 박도혜 뮤지컬 배우라고 합니다. 문은석 트로트 신동입니다. 천재원 음색깡패 트로트 가수이자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조승원 안동의 늦둥이 효자라고 하네요. 노영훈 레슬링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라고 합니다. 권도훈 안동의 트로트 손자입니다. 황민우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에 나왔던 리틀사이가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네요. 성민 슈퍼주니어 출신이죠. 이제 트로트에 도전합니다. 김선준 트로트 가수입니다. 유상욱 마술사라고 하네요. 제하 트로트 가수. 트로트계의 엄친아라고 합니다. 진욱 미성이 매력적인 트로트 신동입니다. 송민준 따뜻한 보이스의 트로트 가수입니다. 정민찬 전 국립발레단 단원이 고요. 천재 발레리노 테리우스입니다. 김웅진 레크리에이션 지도사입니다. 사격선수 출신 만능 예체능꾼이라고 하네요. 최수호. 한예종 재학생이라고 합니다. 동해. 김다나 매니저이자 작곡가입니다. 서울이. SM 연습생 출신의 트로트 가수입니다. 고정호 순대타운 알바생이라고 하네요. 전명진. 간드러지는 미성을 가진 보험 설계사입니다. 이대원. 포기를 모르는 트로트 가수라고 합니다. 강대성. 제2위 박서진을 꿈꾸는 장구 신동이라고 합니다. 성리. 트로돌로 돌아온 아이돌입니다. 진웅 국민가수에도 출연했었죠. 고은성과 함께 무대를 해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건설 쪽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호우 손흥민을 닮았네요. 와인바 점장님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참가자들의 간략한 프로필을 살펴봤는데요. 미스터트로트의 제작진들은 이번 참가자들이 뛰어난 비주얼을 갖춘 데다 전부 실력도 출중해 제작하는 입장에서도 놀라웠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과연 이번 미스터트로트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서는 누가 우승후보로 부상할 것인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